금같은 나의 치팅데이를 포켓몬빵 시즌2로 시작한다. 스티커를 사면 빵을 준다는 잣같은 빵이다. 이 동네는 아침 일찍 가면 구할 수도 있다. 피카피카 앙버터가 잘안 팔리는 이유가 있었다. 이거 그냥 다 보인다. 트리오 냄새가 난다. 컵케이크는 확인할 수 없었다. 그냥 식빵이다 맛 안봐도 무슨 맛인지 알것 같다 버터에 팥앙금이 들어있는 앙버터 닭트리오 맛이 나는 것 같다 색상도 비슷하고 트리오가 느껴진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거 먹고 살찌는건 낭비다. 이건 컵부터 너무 귀엽다. 귀도 달려있고 앙버터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다. 잡스러운것에 신경쓰면 맛이 없을 확률이 높지만 일단 컵이 너무 이뻐서 그냥 사도 좋을것 같다. 일단 귀부터 한입. 맛있는데 왜 맛있지? 다이어트 시작하고 처음 먹는 한 음식이라서 맛있는건가? 먼저 먹은 닭트리오가 정화되는 맛이다 이건 오늘 안 남기고 다 먹는다. <목소리로> huh? Thank you.